평화가 찾아온 동안나라는 앙리 3세의 결혼 준비가 한창입니다. 이웃나라 공주 사브리나도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. 저거 봐요. 아주 신이 났네요. <웃음> 신랑인 앙리 3세 얼굴을 아직 모르거든요. 너들은 그 유명한 전설의 꽃기사? 사브리나, 설마 기사들에게 반한 건가요? 신랑은 그쪽이 아니라고요! 사브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람은? 올겨울, 동아나라를 설레게할 좌충우돌 로맨스 오다의 기사님